그래서 왜없냐면은 네. 어... 자왜 그런지가 찾아볼게요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게요 예로 하나 생각해보면요 이런거 예를 어때요? 그 A가 마이너스이고 네. A, A는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N은 2인경우는 어때요? <웃음> 마이너스 2 A 1인가? 음. 아 이렇게 나오면요 2에 네. 예, 마이너스 2인데 이 친구는 네. 허수에요 아. 아. 네. 아, 여기서 이제 실수인 것만 짜증, 짜증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군요. 아.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허. 원이 파악하는 것까지 너무 잘하시네요. 대박.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